5월 5일 중국 남방지역인 중국 광저우는 매우 맑은 날씨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틀 전인 5월 5일 금요일 제가 직접 촬영한 중국 광저우 타워의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화남 지방 최대의 경제무역 도시인 중국 광저우시에서 2010년에 개최된 아시안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이 광저우타워는 108층에 600m의 높이입니다. 하지만 어제저녁 9시부터 이 광저우에는 비가 천천히 내리기 시작하더니, 지금 5월 7일 오전 11시 중국시간 기준 많은 비와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윈디를 보겠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중국 광동성과 후지엔성의 강수대는 오늘 7일 저녁이 되면 거의 사라지고 비는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에서부터 건너간 이 강수대는 5월 7일에 일본에 엄청난 폭우를 뿌리겠으며 내일 오후 2시, 오후, 내일 5월 8일 오후 2시가 되면. 일본의 강한 폭풍우도 모두 그치고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모두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 광저우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은 한국인 분들은 지금 5월 7일 중국 시간 기준 오전 11시에 많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이 비는 오늘 7일 일요일 저녁 11시 정도에는 완전히 비는 그칠 것입니다.